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이 게임의 인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입만 아픈 국산의 희망이라 불리는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게임이 등장하였다고 하는데 중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표절 논란으로 정말 말이 많은데요. 이미 블루홀에서 유감을 표한 포트나이트의 배틀로 얄 모드. 이 포트나이트는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포트나이트는 얼리언 엔진을 제작한 회사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빌딩 액션 TPS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게임의 진행방식은 여러명의 클래스를 선택하여 낮에는 철, 벽돌, 나무, 블루글로, 약초, 광물 등등의 자원을 모아 이를 이용해 건물과 함정을 설치하여서 밤에 유저들을 잡기 위해 몰려들어오는 몬스터들에게 생존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뭐 아무튼 이런 포트나이트에는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 또한 존재하는데 무기들에는 커먼, 언커먼, 레어, 에픽, 레전더리 이렇게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레전더리에 가까워질수록 무기도 강력해지고 들수 있는 수량도 달라지죠 보시다시피 건축물을 설치할 때 자신의 입맛대로 설치할 수 있어서 디펜스에 필요한 건물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게또 재미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더더욱 이 코옵 게임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죠 자 여기까지 포트나이트의 오리지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포트나이트의 신규 모드인 배틀로얄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알아둘 게 있다면 현재 우리가 많이 즐기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는 결단코 배틀로 얄 게임의 원조가 아닙니다. 사실 게임성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그저 팀세 시장을 잘 파고들어서 뿌리를 잘 내린 게임이지 게임의 불륨이 대단하거나 게임성이 대작 게임들에 비하면 뛰어나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물론 시장을 분석하여 잘 파고든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배틀로 얄 게임은 결단코 배틀그라운드가 원조가 아니며 배틀로얄이라는 장르 게임 중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게임일 뿐이죠 하지만 지금 스팀으로만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50만 동시 접속자 수를 넘긴 배틀그라운드인 만큼 어깨가 하늘로 치솟는 게 당연한데요 블루홀 측에선 에픽게임즈가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에픽게임즈에게 차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배틀로얄이란 모드는 전부터 말했듯이 배틀그라운드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쭉 존재해왔던 게임 방식이고 넓은 맵에 100여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떨어져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진행하는 게임이 바로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입니다. 단순히 이 점을 카피했다고 하기엔 블루홀 측의 의견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포트나이트는 포트나이트 만의 특성을 배틀로얄에 아주 잘 입혀놨습니다. 오리지널 모드처럼 주위의 모든 건물이나 나무, 돌 등등을 부셔 자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배틀러의 모드에서도 건물을 지어 자신만의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는게 포트나이트에 있는 배틀러의 모드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장에 착지하여 지붕을 뚫고 내려간다든지 적이 숨어있는 건물의 벽을 부순다든지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블루홀의 다소 과도한 의견을 지탄하는 의견이 늘자 블루홀 측에서는 자신들에게 엔진을 제공해준 좋은 파트너 관계인 에픽게임즈에서 인디 프로덕트의 아이디를 빌려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실망하였다고 하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배틀로얄이라는 이 게임 방식은 배틀그라운드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포트나이트는 자신들의 오리지널 게임의 특성과 배틀로얄 모드를 잘 배합한 또 다른 배틀로얄 게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배틀그라운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쓴 오브젝트보다 얼리언 엔진샵에서 파는 갖가지 소스들을 많이 이용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배틀그라운드가 포트나이트에게 오리지널을 따질 수 있는지도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블루홀 측에서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에픽게임즈에서 제작한 얼리언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에픽게임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포트나이트가 자사의 파트너 게임이 큰 인기를 얻자 그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비슷한 모드를 만들고 이를 무료로 배포했다는 점은 배틀그라운드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며 적어도 게임 출시전은 블루홀측에게 컨택을 해야됐던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경제에 맞게 에픽게임즈도 엔진개발사이기 이전에 게임개발사이며 단순히 자신들의 게임을 다르게 해석하여 새롭게 모드를 내놨을 뿐인데 블루홀측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걸까요? 아니면 배틀그라운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에픽게임즈의 문제일까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